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작업 중모세찔려파산풍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재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8조정-39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피보험자는 98년 5월 15일경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녹슨 못에 손바닥 부위를 찔리는 손상을 입은 후약 5일간의 잠복기 이후 같은 해 5월 20일 오후경부터 목이 뻣뻣해지면서 턱이 잘 벌려지지 않는 개구장애 증상이 발생한 사실 같은 해 5월 22일 새벽부터 양상아지와 복부에도 근육강직으로 뻣뻣해지는 증상과 후공 반사 증상 등의 심한 파상품 증상이 있어 위 병원을 거쳐서 응급실을 내원하여 이번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위 보험 약관상의 제의 개념적인 요건인 우발성은 사고의 원인이나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외래성은 재발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 경험칙에 비추어 위 피보험자의 사인인 파상풍은 위 피보험자가 녹슨 못에 손바닥 부위를 찔리는 사고, 즉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해그 자체이거나 질병인 화상풍에 의한 사망이 위우연한 사고에 의한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보여지고 이는 위 보험 약관상의 재해의 개념에 부합되는 사고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종류가 병사라거나 재해분류 항목 중 화상풍은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해 사고로 볼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 보험 약관상의 재의 개념을 오인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판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